나랑 도망가자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어둠을 뚫고 사랑하는 거야 혹시나 과거의 얼매인데도 너의 상처들을 감당할 거야 나랑 멀리 가자 현실을 뒤로 불안을 뚫고 살아가는 거야 혹시나 우리가 이별한대도 너의 죽음은 날 울리고 말 거야 우. 독사를 벗어 던지고 모든 게 뜻대로 흐르지 않으니 혹시나 나만이 살아남아도 세상은 널 잃었을 뻔할 거야 세상은 널 잃었을 세상은 놀이로 슬퍼할 거야. 세상은 놀이로 맞다.